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노입니다. 자, 게임이 상당히 끊깁니다 지금 제가 제 시작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멈추기까지 해가지고 아마 이번 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 생각보다 이게 좀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0명밖에 안되는데 벌써 이렇게 예.. 이동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원정도 아직 다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러다가 그냥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음.. 다 도착했으니까 한번 진행하고 자 죽은 사람 없이 어떤 자원들이 이렇게 있는지 발견했고요 한번더 보내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좀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선순위를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쪽을. 여있죠 이거 올리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죽을...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세대 교체가 진행될 상황이 좀 생겼기 때문에. 장의사. <웃음> 사실 장의사는 아니죠. 신도들 좀 만듭시다. 페이스 볼 있죠. 이거 하나 만들게요. Almost. 아, 그럼 몇명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마법을 쓸수 있다고 하긴 한데 이게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쵸? 아마 페이스홀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목소리> 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음... 감시타월 하나 만들어보죠. 일단은 이쪽 주변에 언데드 묘지가 있죠. 언데드 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하나 지우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저장고였네요. 벌써 벌써 일어났어. 큰일 났네. 그 혹시 모르니까 타워 빨리 빨리 만들게요. 자, 이 녀석 정도는 네가 좀 빨리 죽일 수 있겠지. 어, 그건 아니었네요. 타워를 좀 빨리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여기는 잘 막은 것 같죠? 자 이렇게 놓고 우선순위 올립시다. 어다 돌아왔니? 다 돌아왔네요. 일단 파티 하나는 해산을 시킬게요. 얘들 있죠. 아 지금 오고 있는 중이구나. 아직 해산을 못 시키겠네요. 그건 다음에 얘네를 전투를 한번 보내볼게요. 이 자원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어,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 아이가 상당히 많이 아플텐데 호이난 니가 죽는 걸 바라지 않아 이게 뭔 소리지? 아이고 왜 도망갔어요? 자 일단 감시타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잡은 것 같아. 다행이고 템플도 짓고 있죠. 일단은 여기는 광산이 급하니까 이거 먼저 지은 다음에 템플을 지읍시다. 잠깐만 아 이건 또 누구야? 누가 우리 저장고를 부셨어요. 누구야, 이거? 딱 저장고 계속 필요하니까 이런 건좀지울 필요가 있겠죠? 아, 연결이 안 된다. 감시 타월을 괜히 이쪽에다 지었다. 딱. 이게 뭔 소리야? 뭔가... 온것 같은데? 자, 뭡니까? 아니야, 돌아와. 위험하다. 네가 번접할 수 있는 사, 상대가 아니야. 타워에서 처리하도록 내비둘게요 피가 엄청 많죠? 지금 얘 때문에 여기 보세요. 다섯 명 이상이 죽었어. 일단은 음,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먼저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짓자시다아스토 어, 마인 완성이 됐네요. 자 어디 한번 빠르게 돌을 켜봅시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돌하고 바위를 구분시켜 놓을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이건 좀 실망이야. 일단은 그래놓고 이거 만들어지면 빨리 이런 애들 좀 처리를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체 처리가 좀 늦어진다 싶으면 템플 하나 더 찍을게요. 요! <웃음> 어.. 그래.. 바위.. 음.. 그래.. 바위하고 뼈.. 그래 없는 것보단 낫지.. 자, 이렇게 합시다.. 부두? 알케미스트 약을 만들 수 있냐? 이거 나중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개구리 이용해서 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밀농사를, 아니 허브죠. 허브 농사를 좀 열심히 지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선은 템플 좀몇개더 지을게요. 제 시체가 너무 많아요. 어 너무 끊겨. 자, 나가시고요. 오이, 오이, 오이. 개구리 안 좋다고 삐지는 거 봐라. 자, 지금 봄이 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얼어 죽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좀만 버텨봅시다. 서로 싸우고 난리 났죠. 지금 부족한 자원들이 많아서 그래요. 리지 이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됐답니다. 어우 멋지죠. 잠깐만. 아, 제가 이거 미리 버튼을 눌러놔서 그런 것 같죠. 아, 이게 알고 보니까 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그 바위가 아니라 돌이었어요. 낫겠죠. 멋지됐 뭐 건. 이제 순번을 좀 정할 필요가 온것 같아요. 나 이거 지어진 다음에 삼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어디 갔어? 돼지 농작.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아, 끊기네요. 자, 또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거 빨리 사제를 고용해야 된다 어디 갔어? 치다 말고 어디 갔나 이거 다들 질병 때문에 행복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빨리 정리해야 돼 그리고 자 자원 이렇게 얻어왔으니까 음 이렇게 하고 한번또 산책을 떠나볼까요? 호잇! 이렇게 합시다. 얘네들을 탐색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파티 있죠? 얘네들은 해체를 시킬게요. 하나 가지고 운용을 합시다. 됐어요. 자 빠르게 사제들 고용할게요. 어, 어르신들 많이 죽었네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지정을 빠르게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서로 싸우지 말아라. 지금 내실 다지는 것도 쉽지 않단다. 자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우선순위 올리는게 맞겠죠 이렇게 합시다 그래 이거는 마저 지어주고 그만 싸워 얘들아 지금 부족한 자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almost 자원도 발견한거 없고요 돌아오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될것같아야 누가 불지르고 난리가 났네 이거 여긴 또 어디야 이쪽 주변에 우물이 있나요? 우물이 좀 먼데있죠?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우물도좀 몇개 짓긴 해야될것같아요 여기다 지워놓읍시다자 그리고 수장 지정할게요. 이렇게. 오잇? 그래그래. 그래. 좀만 더 버텨라. 시간이 없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질병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됐어요. 자, 지금 사제 또몇명더 고용해서 빠르게. 저.. 내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잘한다 잘해 정리 좀 해주시고 돌아왔니? 이건 또 뭐야? 루인이네요 폐어죠 잠깐만, 내가 파티들 다 없애지 않았을텐데? 그래, 이렇게 합시다. 계속 탐사 보낼게요. 음, 자원들이 올 생각을 안하네요. 설마... 여기 있는 애들 얼어 죽은 건 아니겠죠? 그러네, 얼어 죽었네.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가만 합시다 봄이 올 때까지 좀만 더 버텨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제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꼭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체 빨리 정리해야 돼. 자,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사에서 죽는 애들은 없어질 거예요. 아, 지금 먹은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좀만 힘내봅시다. 봄이 되면 이쪽에서 안정적이게 돌을 캘수 있을 거고요. 그 기반으로 멧돼지, 고기 만들면 됩니다. 다행이죠. 아, 돌 생기고 있어. 응? 음? 뭐야 이거 야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떻게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니? 아이게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애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애들 사육을 시켜야겠죠? 브이딩 이렇게 할게요 어 이건 좀 너무 충격적인데 자,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고 있니? 자원들 어디 갔니? 돌 10개가 필요한데. <웃음> 10개 주면 안 되겠니? 이번 봄에는 뭐 상인도 안 왔고요. 딱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 어딨어? 일해야지. 패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리네요. 그쵸? 여기에 다시 광산 지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저쪽 은 너무 먼것 같아요. 스톤마인여있죠 안된대요. 파란색 마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왜 지울 수가 없니 이해가 안 되죠 자 얘들은 뭐한명 정도니까 금방 막을 수 있고 어 끊기네요 자 돌만 빠르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 고기 먹는 것까지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죠 근데 너무 끊기니까 집중이 안돼 자 여기는 시체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아 할라할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얘들 역병을 뿜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이것들이 전투병 배치하겠습니다 복귀 시킬게요 그래 도망가 도망가 너 오지 마시고 집에 가시고 음... 전투력이 낮구나 집에 가시고 넌왜 죽어 있니? 죽은 애들이 상당히 많죠? 이건 어쩔 수없네요 아니 넌또왜 거기로 가는데 이거 전투병 어디 갔지? 이해 줘? 너 맞니? 얘가 맞는 것 같아. 아니구나. 자. 아니야 사제님 어이 세네요 사제님 어이 생각보다 잘 싸운데 다행이네요. 남명 빼고 다시 일합시다. 자, 아, 이거 이거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언제쯤 만들어주십니까? 굶어죽는 애들이 왜 이렇게 생기지? 분명히 이렇게 열매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죠? 나 또.. 멈췄습니다. 곤란하죠? 이게 게임을 몇번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솔직히 컨텐츠를 아직 다못 즐긴 것 같은데 이게 한계인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지금 알파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일단 베타라도 좀 진행이 된 후에 다시 플레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밖에 진행을 할수 없는 것 같아요 마우스도 안 움직이죠.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번 게임의 여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